내 가족. Bye. Bye. 우리 오늘 쯤비쯤오 하러 쯤비쯤 어디가? 오비좀비좀비하비좀비좀비좀비인비쯤비인비쯤비쯤비 구독 좋아요 비쯤비쯤비쯤그쯤어 <Vamos. 웃음> <꿀어? 웃음> 어. 우리 오늘 피시방 났다. 가서 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지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비쯤 이거 뭐 어떻게 촬영하는 거야? 쪼그려 들어야 내가 보이지. 내가 너가 보이지 너가 일로 와. 어, 거슬리, 이거 몰라? 오케이, 이렇게. 아, <웃음> 이렇게. 오호. 업, 아, 어? 업, 업, 업. 아, <웃음> 아 뒷모습 아, 미안, 미안.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어지러우시겠어. 지송. 힘을 좀 낚시. 야, 저거 뛸래? 아니. 그래. 다음에 건너자. 야, 민지야. 아, 봐, 내 몸통은 안 나오잖아. <웃음> <웃음> 줘봐. 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왜내 몸통 안나오게 찍는건데? 자신있어? 이 구독 좋아요 빠모스 좀비들 알지? 몽키스패너로 좀비. <웃음> 썰어버리는거 몽키스패너로 이렇게 썰어버리는거 아 이거 거 제대로 거 준비하고 올걸 완전히 굉쟁이 있네? 어. <웃음> 썰어버리는거 알아볼라 알지 여러분 좀비 썰러 갑니다 좀비, 좀비 썰고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어, 민치. 음, 뭐야? 와, 어, 어. 먹을, 먹을 거? 봐봐, 나는 유자에이드. 청사과 에이드. 오케이. 와. 와 대박. 와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그렇지? 와 우리 우리 진짜 많이 갔다. 옛날에 기록이 좋아서. 옛날에 기록이 좋아서. 2 1회이끝까지다깬 거잖아. 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어때? 굿? 아 이게 어야 민자 오야오야야야야 오, 야, 야, 야. 야, 칼로 오나 죽는다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게 좀비를 저렇게 잔인하게. 스파 어, 오. 오. 오. 오. 안돼 죽었어 아, 이 끝났다, 이 끝났다. 그냥 오랜만에 한것 치고는 선빵했어 시랭크구만 그래도 스이 달성했어 맞아 민지 아? 오늘 어땠어? 써던한테 좀비좀비 오랜만에 가니까 재밌네 그래도 1 7레이으면꽤 갔어 아니 근데 않았어 아직. 아직 죽지 않았어. 아니. 너무 오랜만에 한거치고는 괜찮았어. 다음에 스한판아이 스타. 아, 스타. 아, 아, 질력 같은 자식이. 뒤집어 누워 있는 또 드라군 한번 해줘야지. <웃음> 배 배꼽에서 그거 나오잖아. 배꼽에서. 맞아. <웃음> 구독 좋아요. 파모스. 크리즈 아키도 한판해한판 해야 되는데. 그건 나한테 말리잖아. 네. 진심 조만간 크한판 그 해. 안 되잖아. 그 진심 크한판 그 해. 크한판 그 해. 야. 약간 막사막하다. 솔직히 그래, 그럼... 기술이 달라, 맞아, 그러면 기술이 달라 맞아, 그러면은 내기해. 무슨 내기? 10만 원 내기. 개오바. <웃음> 지갑 털리고 싶어? 아니야, 야, 그, 그러면은 맛있는 거 사, 피자 한판 사기 어때? 좋지. 오케이, 피자스쿨. 오... 피자 스쿨. 오늘 피자 안됩 오케이, 우선 오선... 미스터 피자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빠이. 빠이. 재밌었다. 이탄을 기대하세요. 뿅. 오빠, 이옷 유튜브에서 한1 3건 나오지 않았어? <웃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니야, 이웃 말고 많아. 근데 오늘 촬영할 줄 몰랐어. 옷을 하나 하죠? 옷을 하나 하죠? 옷을 하나 하죠? 어, 사죠.